얘들아 안녕? 나는 잉순이라고 해 <웃음> 안녕 난리순이야 오빠들 안녕? 난 오빠들의 사랑을 한껏 받은 아보카도라고 해내배속에 어... 있는 건... 거... 너, 너 여자 맞아? 어쨌든 안녕. 얘들아 안녕? 어이구 땡순이네 안녕 나는 땡순이라고해 얘들아 순아 오늘 학교에 몰래가서 선배, 선배님 그 책상 위에 러브레터를 올려놓는 거야. 러브레터? 러브레터?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 너희가, 러브레터? 너희가 좋아하는 선배 이름이 뭔데? 아 어, <웃음> 리아, 리아 선배야. 어, 리아 센파이? 어, 나도 리아 선배인데? 나도 리아 선배. 나도인데? 어. 그래, 그럼 리아 선배 니네 가져. 못생겼거든, 리아 선배는. 자, 어쨌든, 우리 리아 선배의 반에 가서 러브레터를 놓고 오는 거야. 그래. 그런데 얘들아 그거 알아? 뭔데? 이 선배는 내 거야! 뭐? 어, 뭐? 야! 야! 얌 <웃음> 데려다! <웃음> 이 선배야! 얘들아 나 소름돋았어 <웃음> 나 소름돋았잖아 얘들아 이거 앤데레가 있는거 같아 아! <웃음> 이게, 이게 뭔 소리냐? 아! <웃음> 아! 아보카도 살려 아! 미켜 아보카도 살려 아보카도 살려 냉장고? <웃음> 우리 앞길을 막을 사람은 없어. 그래. 좀 무섭네. 걱정 마, 내가 이겨줄게 나옵니다. 리아 선배 마음을 얻기 위해선 저것도 넘어야 될 평인 걸. 와, 살려줘 얘들아. 안녕 <웃음> 이거야? 얘들아. <웃음> <웃음>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나 이제 나가는 길을 찾았어. 이제 나 나가볼게. 여섯, 삼학년 1반 얘네, 어, 어. 얀데레랑 재밌게 놀아. 나 이제 가볼게. 나 근데 얀데레랑 마주친 적이 없네. 차이야 <웃음> 저... 어, 얀데레. 얀대래가... <웃음> 이거 얀데레가 <얀대래가> 나 <나만> 마주쳐 와. <웃음> 어, 놀래라. 야, 시간이 <웃음> 없다. 나가는 건 어디야? 어디일까? 아아! 어! 어! 여수아구나아나아 미친 것 같아 아. 오케이 들나 나갔다 <웃음> 와나 진짜 지뻔 했잖아 들와 근데 누구였냐 저 무서웠다 진짜 어 무서웠다. 무서웠다. 나, 나 닭살도 <웃음> 땄잖아. 나 리얼 <literal> 소름도더었잖아 <웃음> 이번에도 여섯 개를 키를 찾아서 나가라.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목소리 <웃음> 바뀌는 것봐 역겨워. <웃음> 역방 유튜버 단비우예요 오늘은 아보카도를 만드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놀나> 아보카도를. 아아아아아 뭐, 아보카도의 곁들이 토끼 한 마리 잡아볼게요. 물론 그 전에 다른 맛있는 것도 첨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생강 같은 거. 어놀래라놀랬잖아 저긴 안 돼요. 그쪽은 안 돼요. 빨리 아이, 도망가세요.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응. 가보아. 난 궁금한데, 근데. 도망가, 도망가 아보카도. 도망가. 아직 아보카도를 칼질하지 못해서 아쉽다. 거기 어디서 외나. 아보카도 저기 있어요. 어, 일단 토끼. 부아 여기 있다. 저기 바로 아, 아, 여름... 보카도 캐치유! 요... 요루루가 죽었어아이씨유 아... 어디, 아보카도 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 번, 한입한지 아, 너무 무섭다. 아. 아. 아. 아, 이거 어디? 왜 이래? 키가 왜 없어? 자, 얻었구요. 뭔 소리야? 이게 어, 뭐야? <봐라> 엄마, 엄마 나나 지금 엄마. I know where you're hiding. 여신아, 왜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서 지금. <봐라>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웃음> 먹방 크리에이터 오늘 가장 맛있는 우리 오늘 머리에 쓴 녀석을 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녀석은 해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 대체 어디 있지? 여수나 방금 어, 2학년을 야. 지나갔어 그 녀석은 여기 지나갔다고? 그리고 나는 들켜버렸어! 으으슬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아, <웃음> <한 번도? 웃음> 제발 나가는 곳 어디야 나가는 길을찾는데 나가는 곳을 못 찾겠어 <웃음> 제발 <웃음> 끝났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여여내 아. 요리, 요리 재료가 되는 거야 안돼아 무섭네 휴아 휴. 이번에는 내가 안드려 하고 싶다 아이템을 사볼까? 여 이거 효과 있나본데? 세대? 뭐야 <웃음> 진왜 효과 있지? 확실하네 확실하네 자 얘들아 내가 얀드레야 도망쳐 도망쳐 얘들아 차라서 났나 변태나 야, 변태 자. 변태가 따라온다 변태 에이. 변태 변태 얼굴도 변태까지 생겼더라 어쩐지 변태야 이 변태 에이. 에이. 생긴 것도 변태 온는 것도 변태 하는 짓도 변태 다 변태! 리아야 <웃음> 네가 눈앞에 사라져서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연락도 안 받고 <웃음> 너에게 닿지.. <닫지>, 닿지 <웃음> 않는 거 같아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변태다 변태! <웃음> 그냥 변태야 변태! 그래서 네네 집에서 떨면서 기다렸는데 너가 도망치더라고 <웃음> 너 같은 게.. 너 같이 그래서... 생긴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 리아야! 허송! <웃음> 리아야! <웃음> 리아야! <웃음> 리아야! <웃음> 리아야! <웃음> 리아야, <웃음> <웃음> 리아야, 리아야!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너가 그날 원피스 입고 왔잖아. 그날 얼마나 예뻤는데? 머리에 머리핀도 이렇게 꽂고 그때 참 이뻤었는데. 넌 변했어 미호야미호야 <웃음> 음? 미호야, 아직도 모르겠어? 오야 미오야. 미오야. 미오미야미직야 모르겠어? 오 도망칠 수 없다고. 미오야. 미오야. 미오야. 미 <웃음> <웃음> 뭐야? 나 따라오는 거야? 지금 나 따라오는 거냐? 물었다 뒤를 봐. 나 따라오는 거냐? 물었습니다요. 뒤를 봐. 나 따라오는 거냐? 물었습니다요. 뒤를 보세요. <웃음> 아까부터 뭐가 이렇게 꿍시렁꿍시렁거려? 이 토끼같은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웃음> 이 근처잖아 너이 근처 아니야이 근처 내문 여는 소리 들리네? 그래 <웃음> <웃음> <노래야> 이제 자자 천구에다 <웃음> 자자 조금 아플 거야. 일대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금방 잡네. 근데 여순이나 어딨는지 모르지 않나? <웃음> 근처다. <웃음> 오여순아 <웃음> 야야! <웃음> 이게 죽으려고 약 올리고 있어. 괜찮아. 나는 이제 키를 다시 찾는 걸. 쨍알쨍할 쨍할. 시끄럽게 구네 얘가? 어? 뭐래 나 이제 기타 찾는데잡아던가여수나쨍알쨍아 음, 이제 도망간다 안녕? 어 있어야 잠깐만! 있어야 잠깐만! 그거 멈춰봐 아! 아! 죽어 <웃음> 어? 어? 칼질을... 하어허허